입니다 창세기 33장 우리 1절에서 12절까지 구약 성경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 에스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스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좋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좋하우니 청하근데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스가이르데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자으로 보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크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제가 오늘도 인사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메리 샬롬 메리 그레이스 메리 그레이스 샬롬과 은혜 자한 번도 협산하고 메리 샬롬 메리 그레이스라고 영어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오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 자, 이 시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오늘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야곱이 받았던 이 은혜,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들 오른손 번쩍. 예.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예. 누가 손들이 다 알아요, 쟤? 이제 오늘 다 받을 거예요. 아멘. 예. 전 세계는 2만 5천 개의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죠. 그 2만 5천 개 많은 수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냐? 한 가지만 딱 대라 그러면 여러분 뭐 수많은 차이점이 있겠지만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한 단어가 기독교를 결정적으로 정의해준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네. 아멘!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네. 은혜의 종교다 이건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걸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은혜의 종교다 은혜의 종교 여러분 오늘도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를 모금으시길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물붙듯이 부어지는 현장 약복 나루 터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합니다 자, 야곱은 그야봉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죠 할렐루야 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자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이 양반이 이제 사람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야곱에게 이 약봉 나루트에서 이 나타난 은혜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동일한 어, 증거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먼저 생각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생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생각이 달라졌느냐? 야곱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제 말씀 보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32장 2 1절에서 24절을 우리 큰소리를 에습니다시에앞서 그 보내고 그는 무이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 은혜 받기 전에 야곱은 어떻게 출신했느냐 에기 보면 소유도 먼저 보내고 지 가족들도 먼저 보내고 종들도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았다 쭉 자기는 뒤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2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그는 자신의 소유를 앞서 보냅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 어디로 보내느냐에스가 있는 곳으로 보내는데 지금 에스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그 애수와 먼저 맞닥뜨리는 자로 지가 나가야 되는데, 은혜 받게 있는 야곱은 가요들 먼저 보내고, 종들 보내고, 소유를 먼저 보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이 심산이 있는 줄 몰라요. 그들은 죽어도 좋고, 희생해도 좋다. 나만 살면 되지. 아내도 자식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나만 안전하면 된다. 아마 조금 심하게 생각하면 이런 심보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쥐가 나서서 먼저 맞닥뜨려야 되는데 살기 등등하게 400명의 군사와 쫓아오는 그 애서 앞에 쥐는 뒤로 쑥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사실 처음부터 이런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90세가 된 지금까지도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고치지 못하고 이렇게 은혜 받기 전까지는 야곱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약복 나루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변하느냐 자 33장 하루도 안전합니다 약복 강변에 은혜를 받고 이렇게 변합니다 한번 나가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여종에게 맡기고 요정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엘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오 완전히 달라졌어 보세요 맨 뒤에 보세요 장정 400명이 끌고 에스가 오는데 자식들 가족들을 딱 나누어 가지고 착착착 순서를매이고는그 다음에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그의 초신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야곱이 서 있는 위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는 라엘과 요섭 딱 줄을 세우지만, 중장한 것은 자신이 모든 가족들 앞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이러한 그의 태도는 은혜 받기 전 어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제는 자기 몸만 살렸는데 이제는 자기 몸을 사리지 않아요 이제는 자기 목숨 방패막이로 이 가족들과 종들다 사용하려고 했던 그런 심보였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아니다라는 건 바뀐 거예요 내가 나가야지 내가 희생되더라도 내가 앞서 나가야지 자기 몸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가 나서서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변화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 계속 넘어. 이게 아내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좀 덕을 좀 볼까 힘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은혜를 받아서 아멘 내가 앞장서고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 내가 먼저 기도해봐야지 내가 하나님 은혜를 구해봐야지 이렇게 여러분이 앞장서서 그렇게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두 번째, 야곱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행동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부러지게 되는데 33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리 야곱이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나갔다 저기서 일곱 번은 완전 수호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렇게 몸을 굽혔다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이 반복하며 계속 반복하며 몸을 굽히며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야곱의 어제의 모습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몸을 조아리거나 몸을... 쿠피는 그런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자존심이 대단히 센 사람이죠 치고는 못 사는 사람 설령 재산 다앗기고 심지어 가족들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은 그 앞에서 머리 숙일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던 고집부리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야봉나루에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를 받자 그의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이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힌다는 말은 뭡니까? 예.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만나고 그동안 얼마나 자기가 부끄럽게 살아왔는지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이전에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만나게 되면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여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만나자 내가 얼마나 치졸한 사기꾼으로 그동안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늘 자기 정당화를 하며 살았어요 내가 옳고 당신이 틀렸다 이렇게 살아온 삶이 깨어지고 문제투성이인 자기가 드러나니까 비로소 야곱에게 가해자의식이 찾아온 거예요 가해자의식 무슨 말이냐 내가 형을 괴롭혔구나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구나 나 때문에 형이 얼마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구나 이걸 깨달아지니까 자기 형을 보는 순간에 몸을 굽히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야곱이 약복하면서 받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면 저 예수를 내가 죽였구나 이 은혜가 이만한 거죠 가른 주다가 파는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못 박은 것이 아니고 저 예수를 못 박은 자는 바로 나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인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진짜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고 나니까 잘못이 깨달아지고 결국은 형에게 용서를 비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내가 형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그 마음 갖고 그는 몸을 굽히며 형에게로 나갑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풀리지 않았던 20년간 맺힌 이 형과 동생과의 이 가족 관계 이 맺힌 원한 관계 이것이 여기서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자, 이 야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형과의 관계를 푸는 일이었습니다. 이것 없이는 야곱은 가나안으로 가지 못해요. 가난으로 갔는 것은 은약 백성으로 가는 것이고 가난으로 가는 것은 베델 자기가 서원한그배델 하나님께 내가 재단을 쌓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라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반드시 그 차일 과정이 뭐냐 형과의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약복 나루에서 몰아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죠 터치하시죠 이 야곱이 그 은혜를 받으니까 지가 변해 지가 변하니까 생각이 변해 생각이 변하니까 관점도 변하고 자기가 깨달아지고 내가 형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죽을 놈이구나 여기서부터 실발리가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머리를 숙이고 일곱 번절 하니까 에서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33장 4절 이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자한다 같이 읽어볼 시작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으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운이라 할렐루야 완전한 화해의 장면입니다 순식간에 이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포저 포옹. 포옹은 마치 누가 보면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를 맞이한 아버지의 포옹과 같은 겁니다 그죠?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팔을 안고 그 돌아온 탕자를 안는 모습이에요 용서하는 모습 우리에게는 이제 더 이상 원한이 없다 내게는 더 이상이 맺힌 것이 없다 나는 완전히 풀어졌다 이 은혜의 역사가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에스가탈려와 입을 맞추고 화해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이 사실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오히려 더 이상 피해자로서의 에스의 분노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스의 마음은 어떻게 이렇게 풀어졌을까요? 장정 400명을 때리고 온 에스는 다 죽여버리겠던 보복자의 모습이었는데 마음이 눈녹듯이 녹아져 동생을 온전히 품습니다 변해도 너무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에스의 변화 이전에 야곱의 변화의 시순을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뽕나루 사건 이후에 야곱은 머리를 굴리며 영악하게 살던 모습이었어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사람 만나보면 딱 느끼지죠 은혜 받은 사람 딱 만나면 그 얼굴에 그 변화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맞죠? 네. 은혜 받으면 우리가 먼저 딱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의 눈을 보면 금방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금방 알수 있는 것처럼 숨길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절룩 절룩 그림에 야곱이 다가오자 예수가 그 야곱을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얼굴이 달라져 있어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예수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을 만지신 것 같이 순간에 뭐냐 예수의 마음도 만져 놓으신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자기 형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상대방의 마음까지 만져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도 변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할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도 상대의 마음을 만져놓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만나면서 서로 얼굴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기가 사라지고 증오가 해체돼 완전히 해체 다 분할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푸는 가운데 뭐냐 먼저 선행되야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면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선행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서 내 마음이 변화되니까 상대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자 33장 10절에 이 말씀 한번 보세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 아, 대단한 거예요 형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오블랩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분해에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만나니까 내면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뭐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애의 얼굴이 변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변했습니까? 야곱의 눈이 바뀐 거죠 여러분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 보입니다 내가 안 변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한다는 것은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 그 시선은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보는 그런 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처럼 생각하던 이 사람의 얼굴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화해의 절정이거든요 절정 할렐루야 한못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스스로 한번 그 인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이거 비웃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 눈이 달라진다 아멘 원수같이 그렇게 여기던 자도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이 보게 된다면 원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수가 없죠 있을 리가 없죠 그 사람 보는데 하나님 얼굴처럼 보는데 뭐가 원수입니까? 그 말은 아직도 내 안에 원수가 많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웃음>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내 눈을 바꿔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안 벗겨도 내가 바뀌면 하나님께서는 보는 눈으로 그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원수가 없어지고 내 안에 평화와 샬롬이 찾아오는 거죠. 제가 이제 목회를 계속 하다 보니까 혹자는 이제 성도들 이렇게 가내 또 성도들 안에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뭐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푸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제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것들이 뭐냐 하니까 대부분 자신보다는 남이 문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좀 나뜨거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가족 문제 같으면 시어머니가 문제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문제고 아내 같으면 우리 남편이 문제고 남편 같으면 우리 아내가 문제고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우기는 거죠 그 사람은 변하면 될텐데 그 사람은 이렇게 해주면 될텐데 그런 식이죠. 우리는 어쩌면 이 사고 안에 우리는 갇혀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그 사고를 깨트릴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죄 문제를 어디서 풀려고 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서부터 풀어나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글도를 닮아가는 자라면 내가 먼저 풀려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가 풀어야지 내가 변해야지 내가 문제야 아, 내 고치면 돼내 생각 바꾸면 될수 있어 아멘 에, 내가 기도할게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기서 샬롬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맺힌 것을 풀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에서도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을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자, 매면 매이고 풀면 풀렸는데 먼저 어디서 먼저 어디서? 땅에서.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순서를 잘 보세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해결하면 하나님의 복이 하늘로부터 열려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못 푸는데 여기서 맺혀 있는데 어떻게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냐는 거죠 야곱이 형을 통과하는 것이 무섭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과할 때 하늘에서 메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고향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피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로 보면 인간관계는 피하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 가난으로 이 돌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반드시 야곱이 풀어야 될 것을 알았어요 그게 뭐냐? 형과의 문제였어요 여기서 맺혀있는 거예요 여기 맺혀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도록 하기 위하여 코으로 약복 나루로 야곱을 몰아가시고 거기에서 막급나게 은혜 받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 야곱 지갑 변해버리죠 완전히 지가 변하니까 상대방는 눈도 변해버리고 지가 변하니까 에스도 변해버리고 알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원리인 것입니다 야곱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형과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가난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목전에 에스가 400인을 거느리고 버티고 있는 이 문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난으로 갈 수가 없대 그래서 야곱이 에스를 통과함으로 가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관계 안에 맺힌 것을 푸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도무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라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한가운데 바로 용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용서는 묶인 것을 푸는 힘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묶인 것을 푸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 형과의 관계를 풀지 않으면 가난의 길은 막히는 건데 우리 삶도 인간관계가 묶여있으면 삶이 묶일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는 과거에 얽힌 문제가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지 않으면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 특히 여러분 가까운 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생이 막힙니다. 가족관계가 특히 그렇습니다. 가족관계. 피한다고 피할 수가 없고 잊고 싶다고 잊어지는 게 아니죠 가까운 관계가 뒤틀리면 고통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형제관계, 부부관계, 교우관계 관계가 어려우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라든지 이 정신과적인 이런 질환들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인간관계에 틀어진 것 때문에 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대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의 핵심에는 뭐냐? 용서가 있는, 용서. 용서의 문제가. 이 용서는 가벼운 주제가 아니죠. 근데 용서의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끊임없이 마주치는 주제. 내가 때로는 피해자로, 때로는 내가 가해자로 용서를 하거나 용서를 받아야 돼. 용서는 어려운 문제지만 풀지 않으면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빌리그란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용서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미국 종합병원에 있는 환자 반은 다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그 문제가 삶을 이 막고 있다는 거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인간계의 갈등을 일어난 질병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 문제는 인간 문제 중에 핵심적인 주제다 야곱은 S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난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32장 그데 33장 야곱은 더 이상 형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게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일어나게 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분이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의 문제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 아픈 기억과 상처를 지우는 유일한 길은 화해입니다 화해하기 전에는 그 아픈 기억이 몇십 년이 지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야곱은 20년이 지난 이그 사건이 그대로 멈추어져 있었어요 그대로 멈춰져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복잡 미묘하고 우리는 혼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에써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결코 행복할 수 없던 것처럼 20년간의 꼬인 생활 속에서 야곱은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하는 부모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형과의 관계에서 오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만 혼자 복받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형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고 형을 속인 겁니다 성대 여러분 행복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포장이 됩니다 형과의 꼬임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래서 피해왔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삶 속에 뭔가 답답하고 막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인간관계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형 S가 건네할 강이다 자, 이 강에서 멈추면 가난은 열리지 않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풀어야 될게 뭔지 이제 여러분 아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뭔가 집힐 뭔가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성령 집회에서 사무엘 이 21장 말씀 가지고 기도가 답이 되게 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왔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 자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삶 과정에 묶인 것 있거든 무조건 하나님께 여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쭈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왜 하늘이 닫혔느냐 그것은 사울과와 이다윗과사의이 악인의 사슬이 끊어지지 않고 화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이 다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 땅에서 이게 묶이니까 하늘도 묶여지더라 는 욕기 42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호하께서 욕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뭐냐? 끝나지 않던 요버의 고난이 어느 순간에 해결됐는데 바로 요버이 자신의 친구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의 마음의 원한을 하나님 앞에 제거하자 하나님께서 요버의 공경을 돌이켜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요버의 삶이 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이라도 어떤 상대방에게 찾아가기 힘들지라도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자를 용서합니다 또 제가 그자에게 용서를 빕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배공경을 돌이키신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맺힌 것은 풀어야 합니다 풀어야 인생이 앞으로 갑니다 풀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리고 인생이 어느 시쯤에 딱 스탑해버린 거예요 앞으로 갈수 없게 삶을 가로 막는다는. 용서는 뭐냐 묶인 것을 푸는 거예요. 용서는 묶인 것을 푸는 힘이 있습니다. 서로를 풀어 자유하게 하고, 용서는 서로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 한해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많은 성취를 이루냈습니까? 그러나 잃어버린 것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인간 관계, 가족 관계. 그별히 별것도 아닌데 몇 푼의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시기 하고 그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묶인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알량한 자손심 때문에 가족관계가 틀어진 자가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인생을 꼬이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눈치채시길 바랍니다 푸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풀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뽕 나루라는 콘으로 뭐라 혼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문제에 직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곱의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아주 세세국을 간섭하시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하나님이서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시느냐 바로 이 야곱과 에세이 관계를 풀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야곱에게 다가오시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다가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면하죠 거기서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만납니다 하나님 말씀 받기도 합니다 우리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 은혜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에 묶인 것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이 간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서 은혜 받으셨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제가 계속 흘려보낼수 있도록 이 은혜가 막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비켜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바로 그것을 여러분 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 내가 변하면 우리가 은혜 받는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오늘 이 아침에 내 안에 응어리를 풀어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니 바뀌었습니다 내가 바뀌니 그가 바뀝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관계 새로운 집행이 반드시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주여 우리에게 이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여기서 아멘 은혜 받고 하나님 내가 원수같이 생각하던 그 자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하해와 샬롬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만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 어떤 묶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떤 부분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 자꾸 묶이지? 왜 자꾸 이렇게 막히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기와 이 연말에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맺힌 것을 풀어야, 맺힌 것을 풀어야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새해 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바로 이 새해 되기 전에 맺힌 것을 푸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한번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자 기도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인생이 꼬이게 하는 풀어할 매칭 관계가 풀려지게 하소서 지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내 안에 응어리를 풀어놓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